<웃음> 아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멘트계로에서 장정 역할을 맡은 박서함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멘트계로에서 추상우 역할을 맡은 박재찬이라고 합니다. 음, 네, 재찬씨. 네. 저희가 저번 왓차 파티에서 1위 공략되건 거 기억하세요? <웃음> 네, 그럼요. 저희가 사마랑사화도 이제 왓차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코멘터리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저희가 몇 위를 했습니까? 저희가 또 1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도 1위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코멘터리를 하러 왔는데 그 기념으로 1위 네. 소감 짧게 한 마디씩 해볼까요? 네, 일단 네. 우리 드웨러 단 분들 네. 너무 시멘트 개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이 영광을 저희 엄마 아빠와 서아미 형과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리들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쩌고 보면 1위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순위인데 이제 제 인생의 첫 1위를 시멘틱으로 왓챠 함께 할수 있어서 <웃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세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1위라는 게 정말 꿈같은 건데 저희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효도하는 재찬이와 서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3화부터 지금 7400명께서 보고 계시대요 아, 74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늘 말하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보시는 게 얼마나 맞아요. 대단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웃음> 네, 그러면 저희가 3화부터 6화까지 어 코멘터리를 해볼 건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리고 코멘터리를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코멘터리 끝나고 Q&A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네. 질문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 고고슛아이 아. 장면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재영이가 한참 상우를 괴롭히는 시점인데 어 상우가 저에게 도발을 해보겠다고 네. 저 모르는 사람들 자리에 가가지고 굳이 굳이 앉아서 저를 저렇게 쳐다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웃음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여기는 또 유나한테 어, 상호가 나를 신경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유나가 갑자기 턱을 때렸어요 에이, 그 찹소리가 되게 에이, 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유나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더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재밌는 신이 되지 않았나 음. 싶었습니다 진짜요 무슨 의미가 있으시 어, 이때부터, 제영이는상우가신경쓰였던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자기에 대해 신경쓰니까, 내심, 좋았던 거 저게 딱 t t 거. a t 아 이거는? 네. 이전 e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c 그 e 그 t o n Cretton, c r 요 그니까 러이 전에 상우의 재영이가 상우를 괴롭혔나? 이게 사실 상우한테는 뭔가 반항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제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우가 이제 재영이가 싫어서 사람 많은데 가서 밥도 먹고 음. 막 처리 가라. 음. 떼내고 싶은 존재 재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사람 많은 곳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였던거죠 그리고 제 생각엔 상호도 분명히 재영이가 신경쓰였을거예요이 시점부터 쟤왜 저래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던거 같아서 이 씬은 약간 그런 씬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씬으로 넘어갈까요? <웃음> 아 이거는 뭐죠?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또 상호에게 네 별명을 묻는 신이죠 그쵸 그래서 상우의 별명이 추상추라는 것을 지혜가 음. 알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그러면은 재찬이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근데 저 진짜 별명이 없었어요 아 진짜? 네 왠지 그거였을 것 같은데? 뭐예요? 장 재찬 <웃음> 장재찬이요? 아니 아니 재찬 너 별명이 이거, 없었어? 네저 아, 별명이 따로 없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지금 지금도 저는 별명이 찬었거든요. 찬, 찬, 찬, 찬이, 찬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 아, 찬, 찬이. 차나, 차나. 예, 예, 예, 그럼.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없었어요. 넘어갈까요? 제가 아는 것. 네, 제 별명은 박경복 경복공이었습니다. 경복궁 네. <웃음> <웃음> 아 그냥. <웃음> 아. 그리고 다음 신. 여기는. 저이씬 대사 정말 어이 씬이 어 일단 신 설명을 해드리자면 퀵스트 대표에 대해서 상우한테 제가 경고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재찬이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들으면서도 기분 나빴던 대사가 있어요 뭐죠? 이제 나온다 아 조금 이따가요 이제 종이 한번 던져주고 정의 던져. 주고 네, 그다음에 가방 비워. 정리하고. 이이더 좋구만. 이 좋네. 야, 이게 훨씬 더 좋네. 여기 보이고, 이거 아니야. 조금 더가야돼여기말좀그 그래.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분수들집 하... 바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재차이가 원래도 대기 시간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날따라 계속 진짜 어쨌든 씬 들어가기 전에는 맞아요. 힘이 빠질까봐 뭐 80, 9 0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저렇게 빤히 보면서 선배는 인간말충그 이상도 뭐냐 아니니까 상관 말고 가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는데 어쨌든 제가 재찬이보다 선배니까 되게 기분이 그랬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연기에 네. 집중을 하고 싶어서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상우의 감정은 진짜 짜증이 난 거잖아요 완전 짜증 났죠 왜냐하면 내가 그 공들여 써놓은 그 공지에 장재영 픽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재영의 감정에선 그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넌내 거야 라는 그런 거죠 약간 잡은 거지 잡았다 이놈 해가지고 장재영 픽 해놓은 건데 어 얘가 왜 이렇게 화, 화를 내지? 약간 이런 감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나요? 상호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이해할 수 없는 기념으로 다음 시나 한번 볼까요? 네. <웃음> 아와 <웃음> 여기 너 진짜 잘 나왔어. 이거는 이제 음. 퀵스텝 대표한테 이제 호... 진상 진상을 당하는 인데 이제 재영이 형이 와서 구해주는 그런 시요아 <웃음> 어? 여기 여기 <웃음> 이게 진짜. 제가 이거를 한세번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근데 모니터 볼 때도 진짜 와 진짜 잘 나온다.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아유. 네, 여기서 이제 재영이가 어, 상호와 구해줄게. 이렇게 싸우, 저 전신에서 퀵스트 때문에 좀 말다툼을 하고, 네. 어, 좀 상호를 봐도 그냥 좀 삐졌죠. 재영이 어쨌든. 근데 퀵스트가 상호한테 하는 걸 보고 재영이가 구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다트 씬이 그 재영이 형이 이제 다트를 던지면 이렇게. 꽂히는 인서트가 있잖아요. 어, 어, 어. 근데 그 인서트를 제가 찍으려다가 못 찍었어요. <웃음> 너무 못해가지고. <웃음> 아니 근데 그 다트가 어렵더라고. 요 이게 탁 꽂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튕겨나오더라고요. 스펀지 마냥. 그래서 맞아. 굉장히 맞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먹는 거? 다트신 비하인드 좀 얘기해주세요. 다트... 다트신 그 이후에 제가 구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액션이 있었으니까 막 제가 모르고 팔꿈치로 그 초인조 그 배를 누르기고 하고 또 포크가 팔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기도 했었고 어 또저 신이 감독님이나 저희나 어쨌든 액션도 있고 분량도 길고 하니까 되게 걱정하셨는데 어 되게 재밌게잘 찍었던 거고 퀵스 트 하시는 배우분이 선배님이 너무. 네. 너무 잘해, 잘하시고.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네. 또 막, 애드립도 제가, 쬐깐한 게 이게 애드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지금상 <웃음> 뭔가 죄송스럽고 하지만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가자 달리는 장면 설렘, 설레잖아요. 렘설 네. 가자. 가자.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너를 내가 이렇게 구해서 가자. 한 건데 설레셨나요? 아. 어... 어는 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우에게 아, 재영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음... 라는 인식이 그렇 바뀌는 시점이라서 사실 설렜다고 보기는 힘들죠. 오케이. Okay. 기억. <웃음> 아, 예, 설렜다고 보기는 힘들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영이를 싫어하지 않게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렘은 조금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생겼는 그런 네. 신이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1만 명 돌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야. 진짜. 어떡해. 감사합니다. <웃음> 기념, 3만, 1만, 아, 1만, 3만 명이래. 1만 명 <웃음> 기념으로 3화 이어서 볼까요? 네.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기다. 진짜아 여기. 그 전설. 제가 이날 재찬이 엄청 귀여워하다가 이 다음 회차 때 혼났죠 그리고 저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가 버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버전이 자기가 막 감독님도 디렉을 주셨지만 계속 저한테 막문 열고 닫으면서 계속 자기가 바꿔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 문 닫았다가 열면 은 귀엽게 해보세요 귀여운 버전. 아, 귀여운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귀여운 버 내기! 내기? 그래. 내기. 있었어요. 귀여운 버전. 아, 귀여운 건좀 나중에. 그럼 새침한 버전. 새침눈을탕탕 오케이, 오케이.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섹시 버전. 아 <웃음>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예. 네. 귀여워져. 네. 귀여운 기념으로 다음 신 볼까요? 좋습니다. <웃음> 어, 이제 4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어! 아! 딴. 멜랑꼴리 아닌가요, 이거? 크으. <웃음> 야, 잘생겼다. 아닌가? 어, 멜랑꼴리의 지 g 맞는 것 같아. 자 이게 상호의 젖은 머리를 보고 미묘한 제형 내역 여기 네. 네. 또 이제 어제 감독님이 조명에 신경 아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감독님이 이때 막 어, 여기는 좀더 노렸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이네 정말 여기는 제형이가 다쳤는데 상호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이거는, 사실, 캐릭터 감정이 두근두근 했으니까요. <웃음> 네. 아니, 이거는 이제 모자를 벗은 걸또 처음 보는 재형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재형이가? 재형이는, 음, 이전에도 상우한테 좀, 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 어느 정도 근데 이때 완전히 인지를 한 거죠. 아 내가 얘를 좋아하게 됐구나 그랬던 것 같고 상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상우는 네. 사실 이제 딱 집에 들여온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우는 재영이를 좋아해서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쵸, 그쵸. 그냥 단순히 구해줘서 고맙다. 근데 구해줬으니까 음. 뭐 연락은 해야지 라는 감정을 이렇게 딱 데리고 온 거고 네. 이제 상처 나온 것도 이제 구해주다가 다쳤으니까 그쵸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떻게 관심이 상호도 계속 쓰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로봇 같던 친구가 또 사람 집에 들이고 하지 않았을 까요 맞습니다 이 씬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상처 치료도 네. 그러면 그 기념으로 다음 시에 봐볼까요? 네, 대박. 저 말고 선배요. 깜짝이야. 딱 여기 그거 그거지 뭐야 감독님이 극찬하신 재찬이 애들이. 아 이제 나옵니다. 집중. 어안나오나 안 나오나봐요 나올텐데 나온다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와? 진짜로? 아아아아 비하인드 이야기로 막 돌리시는 거봐 <웃음> 이게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쨌든 그거 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찬이가반창고를 원래 사람이 반창고를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붙이세붙이 붙이잖아요? 네, 찬이가 이렇게 붙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보고 채찬아.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저때 성우의 감정은 이제 머리 벗은 거 보고 머리 벗은 거? 아니, 모자 아 아이 <웃음> 아이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이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오케이. 모자 벗은 거 보고 이제 모자 벗은 게 훨씬 낫다라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죠그죠 음, 솔직히 상우 같은 사람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뭔가 조금 재영이에게뭐 원래 자기한테 관심 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래서 뭔가 세심하게 조금 음. 그 고마움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액팅을 한 거야 그럼면 음. 뭔가 조심해야겠다 제들 말하자면 정말 배울 게 많은 친구입니다 <웃음> 진지야지아다해요 <진진이 하셔서. 웃음> 당신 볼까요 기념으로 네더 어, 4화 4 아. 오. 이거는. 드디어 재영이가 빨간색을 벗어 던지고 네. 패션 이스타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좀 제가 지혜랑 처음 붙는 신이었어요. 오, 네. 정말 인사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첫신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도 동선이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웃어 남이 남이 키스하는 아 키, 키스를 윙크하는데 키스요? <웃음> 컷. <웃음> 아식 생방이구나. 아, 남이 윙크하는데 아무튼 어머 아. 저기 못 보겠어요. 왜요 아! <웃음> 왜요 왜못 왜 보시겠죠? 아, 아! <웃음> 아 저때가 아. 아침이었나봐요 촬영이 그, 그죠? 아 맞아요. 완전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 낮, 맞아. 오전 촬영. 왜냐면 다 부어있네요. 그리고 저때막 제가 지혜한테 막 그냥 비우고 왔는데 여러 가지 액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웃음> 이거요? 이건 뭔데요? 도대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 장면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 어쨌든 빨간색을 벗어 던졌다는 하게 상우한, 상우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그런 기점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촬영 의상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네? 뭐, 뭐가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저는 그 의상을 제일 좋아해요 이제 그게 나왔나? 뭐? 그 아! 후드! 저는 후드 제일 좋아해요 아 그저 후드가 아마 두 개가 있었을 건데 이 색깔 비슷한 후드가 하나 있었고 회색 후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두개 후드 둘다 좋아합니다 음, 저는 저 올레드 패션 좋아합니다 그 호랑이 사자 그려져 있는 바지 찐? 찐 찐찐찐 네 진짜 아 거짓말 같은데 기념으로 다음 신 가볼까요?